안동시 서우면의 간제종택. 설, 설 준비를 하는 종손 변성열 씨 부부. 도시에 나가 사는 아들 형제가 설을 쇠러 왔습니다. 열심히 저 잘하고 있는 모습 보기 좋고. 내년에는 뭐 좋은 꿈 이룰 수 있는 좋은 대표 만났어 결혼할 수 있는 꿈 꾸고. 장가 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문중의 대를 이어서 계속 길이길이. 길이. 이 가문을 보존하겠다. 그리고 또큰 결심 아니야. 큰 결심 하겠습니다. 음, 그렇지, 그렇지. 세배 드리는 자리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부모님 마음을 모를 리 없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런 굳이 강요받는 이런 게 필요, 전혀 필요 없다 생각해요. 음. 저는 뭐. 내가 낳고 싶으면 애가 나와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근데 굳이 뭐할 필요도 없다는 라게 저는 제 생각이에요 빨리 생각 못 쳐야 돼, 그걸 거를왜후손을 뭐 <웃음> 왜, 왜, <웃음> 왜, 왜. <웃음> 이어서 가문을 일으켜야지 그러니까, 애를 왜 낳아야 지 저는 그렇게까지 말이야. 이런 뭐 국가와 뭐 가문 이런 것까지는 생각 없어요 저는 저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웃음> 왜, 비, 나 왜, 왜, 왜. 행복한 게 끝이야 나는 안 하시는 이유들을 좀천천 들어볼까요? 물론 저도 결혼을 하고 싶고 제 아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은 제가 감당해야 될게 너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저 하나 조금 건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러면 진짜 이렇게 잘살수 있을 거라는 걱정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커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네, 결혼에 대해서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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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차례에 참석한 친척은 대부분 연로한 어르신들. 수백 년 계속되어온 이 집안 행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른들의 화제는 역시 아랫대의 결혼과 출산 문제입니다. 나도 대원 딸 하나 밖에 안낳았잖니 응. 노래 안 낳아. 그 두께는 보고 노으라고안온다 그래. 그래서 그래. 내가 돈 3천만 원 걸었어. 그래서 아. 3천만 주고, 5천만 원 났어. 어, 그래, 아... 하나 아, 동의만 아, 내고 나름대. 5천만 원 주라고 할때안온 거라. 색소 괜찮다 이거 뭐. 3천만 아. 줘서 아들 났어요, 그래서? 아, 네. 네, 3천만 원 아, 줘서. 아, 어. <웃음> 그래서 노으니까그것 어, 돈보다 낫잖아. 결혼을 기피하는 자녀들. 어른들은 애가 타지만 딱히 대책이 없습니다. 젊은 애들은 애기를 안 놓고 또 산업 사나... 일할 사람들은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소칫하면 지방 소멸뿐만 국가 소멸이 또 일, 일어날 거고 가문도 소멸이 돼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이 500년, 600년 지켜오던 이 가문들이 소멸이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조상들에게 죄도 짓는 것 같고. 서울에도 설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월세방. 33살 청년 신우진 씨가 식사를 준비합니다. 평상시 잘 먹지 못하던 소갈비 반찬이 오늘이 명절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강원도가 고향인 우진 씨는 연극배우. 연기를 하고 싶어 서울에 왔습니다. 우진 씨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난한 연기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남기 급급해 연애할 여력도 없다고 합니다. 연애를 하려면 그냥 내 사랑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 만나는 상대방한테 내가 생각보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혼에 생각이 좀 있으시네요. 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경남 거창의 대성고등학교. 이 학교 박우상 교장 선생님의 별명은 아이돌 박. 평교사 시절부터 줄곧 이학교에서 근무해온 박우상 교장선생님. 제자들이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낳았는지를 궁금했다고 합니다. 2006년 담임을 맡았던 고3 학생들이 올해 36살. 어떻게 사는지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은 거의 했나? 네, 결혼했습니다. 언제 했는데? 결혼을 29에 했어요. 29에 했어? 김영도 씨는 대구에서 대학을 나와 고향 거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저는 거창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김영도입니다. 그 윤이유주 아빠입니다. 이야기를 꼭 하라 그래가지고 영도 씨는 아버지의 양계장 일을 돕던 중27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두 딸을 낳아 딸 밥으로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없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목숨보다 귀하다는 두 딸이지만 양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총 지원금 합계 2,160만 원. 첫째 아이 나왔을 때. 아, 2,160만 원. 2억을 저도 모자랄 것 같아요. 아기를 낳아 가지고 한 살, 두살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둘이서 벌어 가지고 힘들다고 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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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주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88년생 김용주이고요. IT 회사에서 농구와 관련된 전략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용주 씨 일에 전념하느라 결혼은 꿈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월세 방에 산다는 용주 씨 집을 구하고 가정을 이루기엔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는다고 치면 은 이제 다 그게 돈이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막 아기들 영어 유치원은 할아버지가 보내준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들어보면 다 최소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는 게 아닌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중산층이다.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선고 졸업생 중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왔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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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 책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있는 것은 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도그 무리로 생각해 봤을 때내 결혼하면 뭔가가 내 삶이 좋아진다는 뭔가가 있어야지 결혼을 할잖아요 그게 아무결혼겠어요 수도권에 온 청년들에게 이주 사유를 물었더니 일자리 때문이란 대답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거제시, 2016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평균보다 30%가 높았던 거제 출산율은 2016년 기점으로 떨어져 지금은 0.9명 경남 평균치와 비슷해졌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그 기점은 저희는 2015년부터 불어닥친 조선을 불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17년도에는 그 3만 명이 육박하는 노동자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대우조선은 2015년 인력 30%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가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초등학교. 안정된 일자리가 줄어든 시기와 출산율이 떨어진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주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 전북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20, 30대가 빠져나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역을 떠난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됐어요. 그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밀도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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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서울의 인구에 대한 특성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할 수 있어요 청년 관점에서는 20대 청년을 빨아들여서 30대에 뱉어내는 도시입니다 서울은 20대는 에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데요 전국에서 몰려와서 어디 제일 많이 간지 아세요 구로 치면 관악구하고 동작구입니다 그러면 노량진과 신림이죠 이제 그 제일 저렴하고 거기에 이제 싼 방들이 많이 있으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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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지방에서도 공무원 교사 등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졸업생들은 대부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지방의 일자리가 부족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수도권에 몰려왔으나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상당수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벌어지는 출산율 저하의 이면에는 일자리 부족과 집값 폭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야,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 갔던 여고 동창생들이 고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2015년 창원 경일여고를 졸업한 이들은 올해 28살. 여론 생각 있는 사람? 나는 있어. 나인데 난 딩크. 같아. 나도 음, 나도 있긴 딱, 한데 하면 뭐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하긴 하겠지만 진짜 딩구지굳이 굳이, 굳이 이 아기를 위해서 나의 애를 위해서 전폭적인 어떤 나의 감정,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얘한테 줘야 되는 그런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에너지를 가, 갖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잘 키울 것 같다는 자신감이 사실 없어요 스무 살에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서울에서 지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집세, 집값 나가는 것도 좀 심하고 출산은 사실 생각은 있는데 엄두가 잘안 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결혼은 꿈조차 굳이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골에서도 지방에서도 현실적인 너희들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공무원이라는 직책 외에는 자리 외에는 실제 지방에서 안정된 사회경제적인 지위 생활하기가 가능할까요? 서울에서 일자리는 얻었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다 보니 결혼의 꿈은 점점 멀어진다고 합니다.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른바 딩크족도 생기고 있습니다. 임대훈, 남해경씨 부부. 양가 부모님들께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경 씨는 학원 강사, 대훈 씨는 회사원인 맞벌이 부부인데요. 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한 걸까요? 보통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자랄 때가 한 40대부터, 저는 지금부터 조금 윤택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부터 돈이 있는데 막 들어간다는 거죠. 최소 산소적으로 따지면 3, 4억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신이 없었습니다. 못 키우겠다기보다는 저희는 오롯이 저희한테만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놀러가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휴식할 때도 100% 우리가 휴식하고 싶으면 휴일에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정말 휴식만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도 선택지에 있구나라는 걸 다들 깨달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일도 타격이 없는 말이에요. 아니 일단 내가 위기라니까 내가 내가 위기인데 지금 국가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하라고 하면 누가 말을 들어요. 팍팍하게 사는 청년들의 숨통을 틔어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결혼을 하고 출산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 위기를 맞은 한국. 그래서 더욱 청년 세대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